기다려, 앉아. 얼음에 앉아. 앉아. 다 이렇게 좋아야이지어떻게아이아이아이다다다다아이이 봐봐. 아프지? 엄마. 아, 이 이모 이모, <웃음> 이모, 이모, 이모. <웃음> 이모. 이모. 이모. 이모. 이모. <웃음> 이모. 이또 있다. 또. 블라이트? 비누? 아니. 선인장? 오, 고마워요. 근데 타투는 왜 안겨? <웃음>